옛날부터 삼총사 중 내가 제일 약했다. 정확히는 나만 약했다. 린지도 클로이도 무척 강한데 그 중에서 나 혼자만. 그래도 같이 다녔다. 같이 있고 싶으니까. 약한 내가 무리에 있는 그만큼 린지와 클로이에게 부담이 됐겠지. 이번엔 애초에 내가 구원자님께 모험에 끼워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…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… 로제, 저녁 먹으러 가자 클로이… 왜 그렇게 깨작거려? 너무 싱거워, 소스 줄까? 클로이도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주문했잖아요. 그렇지 뭐, <웃음> 미안해요, 클로이. 저 때문에 린치가... <웃음> 로제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. 로제, 나도 로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. 하지만, 로제가 지금, 린지가 죽은 게 로제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린지가 죽은 게 나나 구원자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네? 만화 관리를 못한 건 나도 똑같아 강한 걸로 따지면 나도 린지만큼 강하진 않아 그리고 로제가 우릴 안 불러서 우리가 거길 그냥 안 갔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같이 가자고 한, 구원자님이랑 메피스토 때문이라는 것도 되잖아. 아, 저, 저는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… 음, 당연히 나도 알아. 구원자님이나 메피스토도 로제를 그렇게 생각 안할 거야. 내가 이렇게 말하면, 나 죄책감 드니까, 로제 너도 그러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… 하지만… 로제가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. 그게 내 진심이야. 클로이… 린지가… 언젠가 그런 적 있어요. 어쩌면 우리 중에서 가장 정신력이 강한 건 클로이일지도 모른다고요. 에? 린지가 그런 말을 했었다고? 맨날 틈만 나면 내 흉을 보는 그 린지가? 그런 건내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! 린지, 바보! 언제쯤 깨어날까, 린지? 정령의 삶은 너무 불편해. 한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되살아날지 알수 없다니 네, 구원자님이 말하시길 인간은 한번 죽으면 영영 만날 수 없다고 하셨죠 저인 그것보다는 나은 걸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직접 기다려야 하는 게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아,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구원자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? 음. 아 이런 돌멩이 따위가 린지라니 뭔가... 뭔가 어이없어 바보 린지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도 뭐라도 먹길 잘했지? 집에 가기 전에 성 로비에서 월망초 두 송이 가져가자 아, 월망초... 네... 또도안 믿겨 닌지를 위해 월망초를 장식하게 되다니 어, 없잖아? 이상하다 아까 낮엔 여기 있었는데 월망초를 보관하기에 성내 기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약 1시간 전 비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하, 당신은 성내 경비를 담당 중입니다 <웃음> 친절하네 왜 예의 빠른 거야? 치. 뭐, 월망초 있다고 린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내일 다시 와서 가져가지 뭐 <웃음> 망자 부활의 의식을 희망하십니까? 관련 정보를 출력합니다. 어, 어?